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6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06회 유튜브 방송은 다음과 같죠. 월요일 날 대분류 특이 패턴, 화요일 날 로또 용지 분석, 수요일 날 관심그룹 1창고그룹, 목요일날 어, 관심그룹 2, 금요일날 필출 사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0 6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8하고 7이 나왔죠. 필출 어, 삼수클럽에 어, 지난주에 1005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2월수가 2개에서 3개 나올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어, 지난, 1005회에 올려드렸는데, 어, 1005회에 안 나오고, 1006회에 이제 두수가 나왔네요. 어, 앞으로 1, 2주 안에 아, 2수에서 2월 수가 2수에서 3수 어, 나올, 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아, 올려드렸는데, 어, 16회 2수가 2월 됐습니다. 어, 또 2월 수에서는 16이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2그룹에서는 보너스볼 36하고 어, 실당번 37이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어, 1이라고 어, 15가 나왔습니다. 아, 3그룹이 대상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대상수가 적어도 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단지 어, 3그룹은 전멸하는 횟수가 어, 빈도가 잦아서 그래서 이 필터 범위를 0에서 4로 하는 겁니다. 2그룹에서 음, 2중복과 3중복을 합치면 어, 필출할 것 같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멸했네요. 여기. 2중복, 3중복, 요게 전멸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어, 필터할 걸로 봐지는데요. 어, 와 같은 전멸을 했습니다. 대분류도, 대분류는 이번 주에도 역시 필터 범위를 잘 지켰죠. 잘 지켰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14, 29, 3일 어, 이게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추을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었죠. 어, 여기는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0 7회에도 어,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여기는 대상수가 둘레여섯여덟, 여덟수나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 필출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출로 보시고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8수가 구연속 풍당풍당 구연속온건 상당히 많이 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14, 29, 31을 제외한 나머지 수에서 찾아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16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2입니다. 아, 여기는 어, 특이 패턴 2라고 흐름이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는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리기를 대상수가 다섯 수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수일때 안정적으로 가는 데 다섯 수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어, 출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출로 끝나는 경우가 아, 많은데 이렇게 다섯 수 이상 되는 것은 이번에는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되기 보다는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는 3 7 출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흐름은 이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1007회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1입니다. 여기가 필출로 필출로 보이는데 여기 좋은 수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16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이륙구스죠. 이구스, 이루크스, 이구스가, 어, 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사연멸, 어, 타이 기록이라서 필출로 보입니다. 라고 올려드렸어요. 내 여기서는 16하고, 어, 보너스 볼 36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아 여기가 필출로 보인다 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여기가 사연멸이 1에서부터 사연멸이딱한번 있었어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요. 근데 현재 사연멸이라서 타이 기록이 있죠. 필출로 보이는데 아, 여기서는 11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이 아, 구간이 아, 2연멸이, 일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14번 있었고,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3연멸이라서, 아, 여기 신기록이죠. 신기록이에요. 그런데 또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연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7회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가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6번 있었는데 현재 3연멸이라서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 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올려드린 건데요. 여기서는 11번하고 16번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6번째입니다. 5, 5, 6 번째입니다. 559와 69 주변수인데요. 569 주변수죠. 그런데 여기서도 559는 출을 안했고 6구에서 보너스 볼 36하고 어, 37이 나왔습니다 6구 주변수에서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일곱 번째 불 주변수입니다. 불 주변수가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어, 이제 지난주는 전멸을 했습니다. 처음 이렇 전멸을 했어요 어, 최근 들어서 이불치변수가막 4개씩 연속해서 나오고 출연, 출연 개수가 많, 더만 이렇게 전멸을 했네요. 다음은, 어, 관심그룹 1입니다.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첫 번째 그룹에서는 8번이 나왔고요두 번째 그룹에서도 어, 8번이 나왔습니다. 네, 두 그룹 중복수가 나왔네요. 다음은 참고 그룹입니다. 어, 풍당 풍당 어, 여기는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이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어, 보통 어, 일곱 번째서부터 제가 올려드리기 올려드리는데 여기 참고하시라고 어, 하나 올려주렸죠 어, 여기 이거는. 어,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요. 아, 여기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관심그룹 2입니다. 아, 세그룹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기 첫 번째 그룹에서는 8번이 출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15번이 출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11과 보너스 볼36 이렇게 출했습니다. 이번에 관심 그룹 1, 2가 총 5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모두 다 이렇게 출을 했네요. 모두 출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에 올려드린 필출 내수입니다. 어, 39, 20, 36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보너스 볼 36이 나왔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어, 여기 15번하고 16번하고 어, 보너스 볼 36까지 2.5개가 나왔네요. 어,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어, 자료들은 다 복귀 방송을 마쳤고요. 다음은 필출 삼수클럽입니다. 로또헌터 방송이죠. 아, 여기, 여기서는 아, 라이님께서 또 추추에 올려주셨는데요. 아, 라이님께서 14, 25, 38 이렇게 세수로 올려주셨어요. 아, 그런는데 이게 아, 전멸했습니다 어, 이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25를 25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별랑카페 자리에서도 25가 어, 필출그룹에 25가 하나 있었는데 어, 25 드럼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어, 라인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25가 안 나왔네요. 25가 어, 이 별랑카페 자리에서도 좋게 보였습니다. 어, 다음은 어, 헌터, 어, 제가 올려드린 거죠. 제가 두두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일반 분석실에는 3, 20, 36으로 올려드렸고요. 어, 여기 어, 헌터 연구실에는 어, 여기는 8, 33, 42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일반 분석실에 올린 세수 중에서는 36이 나왔고요.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아, 원본에서는, 아, 11번하고 어, 11번하고, 보너스 볼 36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어, 세수로 압축하면서 11이 빠져나갔습니다. 아, 또, 어, 헌터 연구실에는 8, 33, 42로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8번이 나왔습니다. 아, 원본에서도 8 하나만 나왔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아, 끝수. 글스 분석한 거 하나로 올려 드렸는데요. 1글수였습니다1글수가이별랑카페 자료에서는 좀 약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필터 범위를 0에서 1로 사용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올려 드린 거죠. 약해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11번이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필터 범위는 잘 지켰습니다. 한수가 출했네요. 자, 여기까지로, 어, 1 6회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